One, two, 네, 네, 네 오늘의 저희가 이렇게 보이는 미션을 봤을 저희가 이렇게 모서 이유는 이제 미션을 받았에요 틱톡 미션. 저희가 그렇죠? 직접 구상을 해서한성을 만든 다음에 틱톡을 찍는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저,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저,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저.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이저 저, 출발해라. 이 o I go. 아이고 아이고 n g it, don't 어 i n g i 게 좋은 거같 sing 이 t Yes. 오케이 형이 뭐 a n k 운 o 가아니 n t m a k 진짜 오케이. 좋은 거야. 오케이. debug. w h a Attention, please. a t t e n t i o n p l e a s e We a r r e a e r 왜왜왜왜 구성 a 로 가볼까요? 오케이, go! Caja! Caja! c a j 가 Caja! Caja! Caja! Caja! Caja! Caja! Caja! 그 a j a c a a Caja! Caja! c 약간 이렇게 하 a Caja! Caja! Caja! Caja! Caja! 하고, 하고 이제 다음 가지고, 가지고 어딘가에서 이렇게 오케이. 텐션 플리즈 모두 날주와 이거 예! 렛츠 고! 이런 느낌 오케이 okay, 바로 그게야 손발 척척 만다 핸드폰 있어 왜 저희가 어. 라면을 몇 개를 한두개 먹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동할 때그 이거, 이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느낌 알잖아요? 네. 오, 좋았다. 와, 좋았다. 이걸로 괜찮아. 와, ]다. 대박. 이거, 이거. 오, 이거다. 이거다. 이거. Let's go. 형이 막사 하고 저는 기타 없어. 저기 가자. 너무 착해.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용딴것 같은데? 자, 이거 한번 확인했어요. <웃음> 어좀 편집 이렇게 어, 이거 무슨 느낌이야요 이거 뭐야? 생각이 되는 중이야. 어이 괜찮은데 이거? 마이크두 번째 장면부터 다시 찍어볼 수 있어요. <목소리> 와, 이거 아 이거 첨전다. 약간 이렇게 이런 게 나을 것 같아. 네. 아나둘 셋. 네. 오케이. 좋아요. 아, 괜찮나? I don't know. 이거 좀 미리 하고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그래. 그 편집이. 네. 아 벌써 터득했어. 티토 어? 별거 아니야. 음. 좀끊어주겠야 <웃음> 어떻게 자르나 이거? 이거? 잘못 잘, 다 잘리는 게해주세요아 이게 요 오! 좀 그런가? 근데 박재. 아괜찮네 타이밍 대박! 오케이. 뭐, 나 진짜 천재인가? 오케이. 얘들아! 잘하네. 얘들 우리 거 볼래? 아, 진짜 솔직히 좀 잘했어. 뭐야? 이거 무슨, <웃음> 무슨 내용이야? 괜찮지? 괜찮은데? 예. 네. 근데 뭐를 얘기하는지 Attention, 목해 그렇지 약간 이러면. 어 이러면 a 괜 t 다 t e t t s o o k l e a s e <목소리> 너가 가 네, 이제 꺼내고 네. <목소리> 어 들어가요? 너 춤추고 있어요? 네 춤추고 있어 <목소리> 아 <멋있다. 목소리> <웃음> 어때요? 아 진짜 <제가> 진지하게 <목소리> <목소리> 귀여우면 는데 그럼 제가 이렇게 할게요. 형도 이렇게. 따라서 옆에. <목소리> <웃음> <조심하시네. 목소리> 여기 조심하시고. 2회 넘어. 오케이. 안녕 태연성읽었 <웃음> 되게 어 잡히에 <웃음> 야아 미쳤다. 이렇게 다시 다시. 오케이 진짜 <웃음> 미치겠어이게 <웃음> <웃음> 괜찮은데 이게 괜찮아 이거 해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건 효과 없어도 되나? 효과 <웃음> <웃음> <웃음> 없이 없이. 저희가 생각하는 이 틱톡의 재미는 단순함에서 나오는 그런 즉석. 음, 그런 바이브. 유머. 어. 네. 그런 바이브이기 때문에. 예쁘게, 예쁘게, 봐주... 봐주시고. 예쁘게 봐주시고. 저희 이제 이번에 디멘션 딜레마 노래들로 틱톡을 촬영했는데 저희 얼굴 보느라 더 크게. 그쵸. 노래도 많이 틀어주시고 네. 잡혀 드요 몰랐어부터 생각해볼까요? 몰랐어 네. 일단 몰랐어 w 음... 진짜 어려운데? 몰랐어. 뭘몰랐지 어... 음. Like a summer. 음. 나, 나, 나, 일탓이야. 불꽃이 사로잡혀도 아 사로잡혀도, 불꽃이 사로잡혀도, 버려진데도. 이거 어때? 가운데에, 응. 근데 가운데에 또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어. 그러고 나서, 부채질 같은 거요? 뭔가 뭐 부채질 같은 거 하고, 그러고 나서 뒤에서 막뭐 뛰어다니다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되잖아. 아! 하자. Like a s 인데 summer. 일단 뛰으니까 뒤, 제, 두, 명은 제, 제, 제, 제, 두 명은 뒤에서 엄청 뛰어다니고. 두명 엄청 뒤에서 엄청 정신없이 막 뛰어다니는 거. <웃음> 이거 <웃음> 일단 뭐, 뛰어다니 그러다가 정답은 지금 알수 없어, 그 싸비 직전에 음. 그거 진짜 정답, 저희 그거 했잖아요 컴백쇼 때, 황금배 황금맵. 어. 진짜 이거 정답 모르는. 거. 아, 친구야 미안해. 네, 그 <웃음> 친구들아 미안하다. 친구들아. <웃음> 정답은 지금 알수 없어, 그걸로. 아, 어, 그거 나쁘지 않은데. 음. 아니, 아니면 그거. 아니면 그그 그, 아니, 아, 그 칠판으로 부채자하고 있으면 되잖아. 아니면 아니야, 그거 뭐냐. 앉아 있어 가지고 막 뒤에서 막 아니 뭔가 뭐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지우고 막 앞에서 음. 하면서 막 하면서 막 이런 이런 아. 거, 이런 거 하고 그뭐야 그러니까 어서 응원하면서 뛰어 뛰어나는데 칸닥 하면 뒤에서 막뭔 파이팅 응. 이러면서 응. 뛰어다니고 이 뛰어다니고 이그 뭐, 어, 하다가 근데 친구답이야. 아. 친 그, 아, 아, 아. 지금 수없어 친구들 미안. 왜그다어 그랬다. 카메라 잊어 됐다 오케이. 생각 안 되는데? 오케이 바로 찍러 갑시다. 야. 제가 쓸게요. 오케이. 네. 대신 고민하는 척 해야 되더라고 예. 응. 바닥에 앉아야 돼이게 앉으시면 됩니다 그냥 그냥 그 그거 하면 은아 그냥 그대로 아 예, 네, 네, 네. 예시를 보여줄게 뭔 생각하는 더운 척 해야 돼열심 열심히 더운 척 더운 척 번쩍. 아니이이팅이네 오케이. 좋아하지?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됐죠? 어, 서머 할때느키가 네. 그, 약간 더운 척 해줘야 땀, 돼. 땀 흘리면 땀딱땀 딱. 열심히 푸는 척. 아 그렇지. 응. 오케이 오케이. 일단. 오케이. 레츠고. 소. 어, 케이세요 오케이, 됐다. 여기, 여기, 가져오라처음부터 가야 돼. 그래, 나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이거 그래, 거기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오케이, 됐다. <웃음> 오케이, 이걸 하자. 오케이, 이걸로 하시나? 오케이, 이걸로 하요 이걸로 할게요. 괜찮아. 귀찮아. 오케이. Okay,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찍읍시다. 오케이. Okay. 이렇게. 한 컷씩 하는 거아니에그 네, 네. 이렇게 하면 저희가 다른 컷을. 오케이. Okay. 아 거기서 이렇게 보고? 우리가? 아 오케이 오케이. 됐어, 일요일. 됐어, 일요일. 네. 오케이, l e t 아, 어려워. 인생 쉽지 않네. 아, 힘들어. 달려 어, 얼굴 너무 직각으로 이렇게 빼지 고 흔들리듯이 얼굴 너무 정나게 보이잖아 기대가 잘생겼어요 거짓말 치셔 하나 달려좀더 달려! <웃음> 빨리 하야될것 같아요 살려요 하지마 괜찮아동이하는던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됐다. 오케이, 됐다. 오케이. 저희가 직접 구성을 만들어서 찍은 틱톡 두개나 젤리 네. 있 벌써 다 찍었고요. 아, 네. 아 근데 진짜 정말 뇌를 쥐어 짜내서 만든 틱톡이니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 나는 은 저는 머릿속에 저희 둘이 있죠? 좀 바로 네. 상상하는 그런 모뭐 아니면 도는 있는데 네. 일단 모뭐 아니면 도 먼저 설명드까요네모 뭐 아니면 도는 앨범을 사면 포카가 들어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포카를 뭔가 자기 최애를 뽑고 싶어하는 음. 그런 마음들이 다, 다들 있으시잖아 네, 그런 마음을 이제 만약에 원하는 게 나왔으면 뭔가 좋은 표정이라든지 그런 걸로 하고 아니면 아 실망하는 한그짝 그런... 문제는 이제 블록버스도 네, 이거는 그... 뭔가 저희가 연기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리긴 하는데 근데 이거 약간 액션 아, 영화잖아 그러니까 저희끼리 뭐좀 싸울까요? 블록버스터 아 진짜 어떡하지? 음... 음... 아니면 블록버스터를 이제 장면을 계속 옮겨가면서 음. 좀뭐 같은 동작을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찍어볼래요? 이렇게 찍어놓고 이렇게 또 다른 데 찍어놓고 또 찍어놓고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해보면은 땅땅땅은 응, 그렇게 되지 음, <웃음> 그런 것도 맞아. 틱톡에 많으니까 어. 컷을 카메라가 이렇게 시선이 바뀌어가면서 약간 하다가 딱 마지막에 이제 액션 만남에서 딱만나는 그것도 나쁘진 않아 그러니까 징검다리에서 만나는 그런 느낌. 그 장면을 서로 계속 다른 데서 찍다가 찍찍 아, 찍다가 뭐너 응. 조금 한2초 나고 나2초 나고 이렇게 어, 하다가 딱 마지막에 응. 이게 서로 진짜 만나서 가 이러고 끝나는 거잖아. 어. 음. 빨리 찍는 어찍 것도 엄청 오래 걸릴 수도 있단 말이야. 음. 그래서 빨리 찍어야 돼. 식사. 빨리 찍자. 갑시다. 레츠고! 레츠고! 나 사실 내 포카를 한 번도 못 봤어. <목소리> <목소리> 우와 나 이거 반짝반짝거리네. 어 뭐야 둘다 있는데? 어 이게 낫다. 그냥 이거 엄청 빠르게 막 다다다다 하는 게뭐 보기에 좋을 것 같아. 이건 아, 정신없어. 노 근데 래 맞춰야 돼. 그럼 혹시 그 시뮬레이션 가능해? 그때 그... 거기서부터 살짝 앞에 미안판에 파이브 이면 거기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 이~ 모티콘 센디꺼면은 여기서 태 거랑 뭐~ 아, 이거 응. 뭐 다음에 나중에? <목소리> 나중에는 막뒷걸로 <목소리> 이렇게 화면이 어. 딱 이렇게 빼서... 아, 이게... 이게... 이걸로 그럼 싸운다 하고 딱열 때마다 표정을 막 형이 다양하게 야, 아쉬운 표정? 처음엔 슬프고, 두 번째 화나고, 세 번째 절망 했다가 가는 걸로 아 그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슬프고, 화나고, 슬프고 절망. 화나고, 절망 오케이 바로 그냥 노래 나오자마자 응. 이거 하고 그냥 이게 바로 가는 겁니다 응. 가볼까요 그러면? 어, 괜찮았는데 다시... <웃음> 똑같아. <웃음> 아, 이거 그냥 하면 안 돼요. 나도 괜찮은데, 제가 테때 이거만큼 같이 한 이거는 내가 그때안 나온다. 앞으로 괜찮, 괜찮은데, 괜찮은데, 음, 한 마지막 한 번. 일래널이뜨두번 터널이 뜨거운 터널이 뜨이뜨이뜨거이 뜨거운 터널이 뜨거운 터널이 뜨거운 터널이 이 뜨거운 이 뜨거운 터널이 됐다! 이걸로, 이걸로, 가자. 어, 이걸로 가자. 딱 끄는 거지, 액션 영화처럼. 그럼 제가 등장해서 이걸 먼저 찍을게요. 아, 다시 찍을 너무 흔들렸어. 너무 흔들렸어. 원하고 있어 나만의 특별한 블록버스터 오해, <웃음> 이기 어, 웃긴데? 뭐, 이런, 웃긴데? 이런, 이런 웃긴데? 웃긴데? 아니, <웃음> 아니, 약간 <웃음> 이거, 그게 필요해요. 카메라 앵글이 좀. 그냥 뭔가 영화 감독처럼. 내가 나오면 안 돼. 그림자 주면 돼. 아, 내가 나오는데? 나가도 상관없어요. 오, 오히려 형이 찍어줬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되게 좋은 거죠. 어떻게든 내가 나와. 어떻게 되냐? <웃음> 그림자가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면은 굳이 이 방향으로 와야 돼 여기서 올라도 되잖아. 아, <웃음> 다시 그래. <말해>. 아,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어려워. <웃음> <웃음> 자기가 <한다며>. <웃음> <웃음> 한 다음에 한 번을 부탁해서 오케이 오케이 <웃음> 괜찮았어요? 괜찮다. 한번고 가도 돼. 달려가서 어? 아니 띨래! 가능해요? 가도하지? 하나, 둘, 셋! <웃음> 한번더 찍으면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웃음> 이제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너무 웃겨. 좋다. 이거다. 이 이런데 살짝 르고이네 <목소리> <목소리> 음, 이게 훨씬 낫지 아까보다. 음. 수고했습니다. 오늘 네, 너도 어 줄게. 오케이 박성훈 김선우 감독 작품. 어머니 나도 카메라 감독이었다. 너무 뿌듯해가지고 한번더 볼래요. 한번더 볼래요. 이번 작품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정말 3 개월만 삼 개월 저희가 찍었잖아요. <웃음> 장난이고요. 네, 네. 네. 솔직히 음. 저희가 뭔가 좀 퀄리티가 되게 높은 것 같아가지고 열정이 대단했어 네. 저희가. 제가 막 완전 연출. 완전 카메라 이 음, 카메라 감독도 막. 하고. 네. 서로 찍어주니까 또 좋았고요. 네, 엔진분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같이 따라해주시면 은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따라해? <웃음> 정말 큰큰 큰 힘이 될것 같고요. 저희가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네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